미스터트롯2 화러보이스 박지현은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호남대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했다고 하는데요. 사촌형을 매우 좋아해서 군대와 대학 모두 사촌형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남대학교 동문을 위해 호남대학교에서는 박지현 학우의 온라인 응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박지현이 우리 호남대학교 출신인 거 아셨냐는 물음으로 시작해 아직 모르고 있는 많은 학우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박지현 학우에게 힘을 실어주자 라며 온라인 응원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뉴트롯 헐어보이스 박지현 참가자에게 이곳저곳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본선 4차전이 지나면 중결승과 결승만이 남았는데요. 기존의 트로 가수와는 다른 새로운 신선한 박지연 참가자의 모습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